내가 주식을 실패한 이유는 이러합니다. 첫째로 주식시장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다. 돈놓고돈 돈 먹기식의 시장판 야어처럼 생각했으며 돈을 잃어도 잃은 만큼 딸 확률도 높다고 생각했다. 주식시장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아서 수많은 국내외적인 요소들이 서로 연동하여 작동하고 있기에 그것을 읽고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도 이를 인정하고 깨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주식시장은 오만했던 내 생각처럼 그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있는 예비 투자자인 당신들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다. 금융 쪽을 전공하고 고학력을 이수한 전문가들도 실패하여 목매달고 자살하는 게 주식투전판이거늘. 어찌 한낱 일반인에 불과한 우리가 이 시장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주식을 시작하기 전 생각해 봐야 했다. 우리가 야수들이 날뛰는 정글의 맨몸으로 나고되면 생존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살아남기 위해 극도로 경계하고 위험 요소들을 모조리 제거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정글을 탈출하기 위해 한 발자국씩 조심히 나아갈 것이다. 주식시장은 그런 야생 정글보다 더 위험한 곳이다.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고 다가가선 안 된다. 정글 속에서 혼자 살아남아 탈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임해야 한다. 정글에서 뒤지면 혼자 뒤지고 끝나는 것이지만 주식하다 뒤지면 주변 사람까지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어떻게 보면 정글보다 더 무서운 곳이다. 둘째로 주식에 입문하여 깔짝깔짝거리다 보면 이것저것 지표와 현상들이 가늠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내 생각이 들어맞는 것 같기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냥 운이고 착각이었다는 것이다. 자신이 잘해서 맞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었었다. 나의 눈에는 어떤 현상과 지표가 보였다. 저 종목은 이쯤에서 내려갈 것 같이 보이고 이쯤에서 올라갈 것 같이 보였었다. 그때쯤에 스스로를 의심해야 했는데 내 자신을 너무 과신했다. 일반인에 불과한 내 눈에도 돈 따먹기 쉽게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순간만큼은 악마의 시인 듯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다 주가는 상식에서 늘 벗어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공시가 났는데 포재기사라서 오를 것이라는 생각 나 같은 개미 나부랭이의 상식적인 계산대로 절대 절대로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렇게 돈 벌기가 쉬울 것 같았으면 벌써 내 주변에 주식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너나 할것 없이 돈을 벌었다면 너도 주식했어 빨리 부자되자고 말할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2020년에는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훨씬 많기도 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실패했다는 역사를 가진 주식판에서 나 역시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야 했다. 셋째로 가장 큰 실수한 것이 테마주 급등주에만 매달렸던 것이었다. 테마주 급등주로 돈을 벌 수는 있다. 그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에서도 수년간 내공이 쌓인 고수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가능은 하다고 하지 않는가. 하지만 우리는 아니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생초보임에도 불구하고 테마주, 극등주로 큰 돈을 벌수 있냐고 물어봐줬을 때 나는 가능하다고 대답했었다.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돈을 잃고 나서야 모든 것들이 와닿는다. 하루아침에 내 자본의 최대 30% 이상을 불릴 수 있는 건 급등주밖에 없기에 편혹되기 쉬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마인드 자체가 급등주로 모든 돈을 다잃게 만들었다. 이것은 과학이고 통계였다. 수치로 증명이 되어 있는 데이터로서 극수수의 상위 1% 고수들만이 급등주로 지속적인 수익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10년 혹은 그 이상 계속 그짓하다 한방에 불러간다는 이야기도 전해준다. 나는 상위 1% 안에 들고 말 것이다 라고 자신감에 넘져 있었고 주변에서는 나를 말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싶다. 겪어본 바로 자신의 일상을 지키며 주식으로 어느 정도 고수에 반열해 뒀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생각에 운을 띄어보는 것도 듣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땅통차는 그날까지 반복해서 잃게 되는 급등주에 많은 이들은 모든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직접 겪어두지 않았으면 와닿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제일 잘한다. 벌어도 번 것이 아니라는 그 이유가 궁금한 분들에게 세련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러하였다. 모든 종목들은 대부분의 초보 개미들이 예측했던 모습과 정반대의 상식밖에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거기에 급등주야말로 사람 심리를 떡주무르듯 갖고 논다고 말할 수 있겠다. 거대 자본 세력들의 주무대이기 때문에 어떤 튼튼한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들의 현란한 테크닉에 결국 계좌는 시퍼렇게 물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 테크닉에서는 우리를 고점에 사게 만들고 저점에 팔게 만드는 행위가 아주 예술이다. 이것은 운이 나다서가 결코 아니다. 다 짜여진 각본 아래에 우리는 맞춰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들의 판단에 놀라울 만큼 예리하고 날카롭다고들 한다. 나의 1억이라는 돈도 이렇게 후려치기 시작하면서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던 것 같다. 말 그대로 홀렸다고 하는 게 제일 맞는 표현 같다. 나도 처음 주식을 할 때는 누군가가 조종하는 것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생각해버렸었다. 허나 실제로 겪어보니 이것은 절대로 운이 나다서가 아니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급등주에서 거대자본 세력이 꼭 아니어도 군중심리에 의해서 주가는 춤을 추게 되어 있었고 수천, 수만 명이 급등주로 몰려 휘청휘청 파도처럼 춤을 출때그 파도에 맞서 흐름을 탈출하는 고수들만이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였기에 본인 스스로가 주식의 고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잃게 되어 있었다. 이마저도 고수들도 지속적으로 벌지 못한다고 한다. 차라리 급등주를 할 바에 사다리 타기 토토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는가 생각도 든다. 사다리 타기 토토를 하면 무조건 잃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안다. 그런데 급등주를 쫓다 보면 벌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경험자로서 이야기해본다. 급등주보다 사다리 타기 토토가 더벌수 있다. 이 말의 초보 개미가 급등주로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 건지 조금이라도 깨달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급등주를 사면서 패배의 원인을 만들었고 결정적인 필패의 이야기가 있다. 1억을 넣은 것이다. 마지막 실패한 이유로 투자금 관리이다. 그리고 나는 급등주를 사면서 패배의 원인을 만들었고 결정적인 필패의 이야기가 있다. 1억을 넣은 것이다. 마지막 실패한 이유로 투자금 관리이다. 당신이 아무리 자본금이 많아도 초보 개미라면 100만원만 가지고 시작했어야 했다. 이 100만원으로 성공을 했더라도 투자금을 넣지 말았어야 했다. 만약 학생이거나 자본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 10만원 가지고 시작해도 괜찮은 곳이 주식시장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아무래도 투자금이 적은 이만큼 재미도 없고 혹여나 수익이 나더라도 워낙 소액이기에 감흥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돈을 따는 것보다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소액으로 투자해야 초반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는 단계에서 큰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소위 물타기라고 하는 추가로 투자금을 늘려서 주식을 더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떨어진 주가를 돌아가며 주식 구입 단가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최초 진입가는 굉장히 낮게 세팅해야만 한다. 이것은 주식에 관련된 카페, 블로그 어디에서도 늘 나오는 말이다. 분할 매수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이다. 좋은 종목을 고르는 해안도 탁월한 심리적 결단력도 부족한 초보 개미들을 헬게이트에서도 살아남게 해주는 것이 분할 매수이다. 내 자본금이 천만원이면 사고싶은 종목을 50만원씩 사야한다. 그것도 며칠에 한 번씩만. 주가가 떨어질 때만 말이다. 사실 분할 매수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어느 간격으로 사라. 이런 것은 정답이 없지만 내가 실패해보니 그냥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며 생각이 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다려라. 주식을 샀으면 기다려야 했다. 내 주변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 주식으로 망했다. 다 돈을 잃었다 우리는 술 한잔 걸치며 주식 이야기를 해본다. 결국 다 똑같았다. 기다리지 못했다. 종목을 샀고 1년을 기다려 10만원을 벌어도 성공이라는 생각을 했어야 했다. 그렇게 노하우를 자신의 매매 원칙을 만들어 나아가 실력을 쌓았어야 했지만 조바심의 크기만 커졌고 당장의 눈앞의 수익만을 바라보는 철저한 개미만이 되어 있었다. 앞으로 살 날은 많고 자본시장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수천, 수만 개의 종목을 사고 팔 시간은 많다. 나는 1억을 잃었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려 한다. 물론 주식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알게 된 경험들 속에서 분명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초보자 때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입장 바꾸어 초보자의 시각에서 전해주고 싶었다.